말래요 어... 아. 그러면 이제 눈이 좀 들어가 보이는 느낌이 들까요? 브러쉬로 눌러가지고 들어가 하나, 하나, 둘, 셋! <웃음> 안녕하세요. 연준의 살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준의 살롱! <웃음> 네, 이렇게 두 번째 타임을 가져봤는데. 네, 저번에 1회차. 이틀... 님이 어? 그 네이버 리뷰를 정말 정성스럽게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어 네이버 리뷰 남길게요 인스타그램에 꼭 올려드릴 테니까 가이드라인 꼭 보내주세요 네. 안두 <웃음> 번째 어 손님이 찾아오신 것 같은데 네. 혹시 변하고 싶은 이미지라던가 그런 게 있으신지? 제가 항상 나이대에 맞는 패션이나 머리 스타일을 항상 유지하려고 밴디 포멀로 항상 갔거든요. 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아예 상반되는 스타일은 한 어, 번도 아예 소화를 못할거라 생각하고 아예 시도조차 안 해봤었어요. 오늘 좀 상반되는 스타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약간 양아치 같은 스타일도 괜찮으신 건가요? 네. 원래 양아치 같은 아, 죄송합니다. 짓궂으시네. 그러니까 아, <웃음> 요 와일드한 거친 네. 남자? 네, 좋아요. 어? 저딱 이해했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제 30대로 넘어갈수록 중후한 매력을 또뿜내는게 저는 30대 작동이라고 생요 중후하죠. 그러니까 약간 좀 거친, 와일드한 중후하죠. 약간 그러니까 마초 같은 남자. 마초 같은 남자, 유준호. 아, 아직은 무준호군요. 아, 아, 네. 무준호죠. 아, 오늘은 무준호에서 유준호로 넘어가기. 시작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건 하고 오셨다고 하니까 안경 좀 벗어 주시겠어요? 벗으라고요? <웃음> 첫맨 전부터 굉장히 와일드하네요 네어 지금 컨실러부터 시작을 하네요? 와일드하고 말고를 떠나서 얼굴에 입체감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입체감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수염 만드는 것도 가능한가요? 어? 그려드릴까요? 아니요 수염 싫어요 어, 오늘 와일드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염이 보여야 돼 아주 그냥 눈썹 스크래치까지 내버리죠? <웃음> 아니, 아 붙여줘 한번 봐주세요 말래요 아... <웃음> 내... <웃음> 네, 내... 내미세요. 숨기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 오늘만 쓸 거니까. 그 말은 왜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음에 받을 때 유진 누나가 쓰던 걸로 써주세요. <웃음> 이따 반띵! <웃음> 얼굴이 한톤 밝아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오, <웃음> 어, 오! 그럼 부드러워졌어. 어, 어 근데 음. 눈 밑이 조금 빨개요. 그게 바로 와일드한 매력을 아 이어줄 아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끼워 맞은 거예요 방금? 아니요 아니요. 네 오늘 바로 섀도우로 들어갈 건데요. 음영, 깊이가 눈빛으로 쏴죽이겠다는 그런 거를 만들어 볼게요. 저게 어, 바르면 어. 눈이 좀 들어가 보이는 느낌인 건가요? 네 눈이 사라져요. 근데 실제로 브러쉬로 <웃음> 눌러가지고 들어 보이는. 음. <웃음> 그러니까 눈을 들어가 보이는 효과아니야 눈을 넣고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저 그래서 저번 손님이 마이너스 2점을 들었더라고요. 아 오, 아프다. 그분이 요즘 춤이 되시거든요. 왕장 공작을 내야 돼. 여기 느낌으로. 쳐다봐주세요. 야, 약간 자승사자 맹키로다가 <웃음> 어, 느낌 있어, 느낌 있는데? 아, 죽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끠음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웃음> 어. 약간 그 뮤지컬 할때 그런 느낌 이다 어, 맞아, 맞아, 맞아. 아름다운 도시 파리 <웃음> 전능한 신의 시대 <웃음> 잘한다. 오빠 이거 하면 결혼할 수 있어. 아, 결혼해주시는 거예요. 니까 <웃음> 근데 진짜 메이크업이 중요하다. 눈빛이 확 살아. 그니까. 원래는 친한 동네 오빠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뭔가 사연 있는 성담에서 혼자 와인 마시고 있는 남자? 오, 잠깐 와인이랑 잘 어울린다. 어. 감성 술집에서 어. 좀 어두운 조명 아래 맞아. 혼자 빛이 나고 있어. 근데 빛이 약간 검은색 빛이야. 그렇지 빨리 꽃이 닦 이제 와야지. 코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남자는 여기 T존이 뚜렷해야지. 남성미를 강조하는 거죠. 남자는또 코가 커야죠. 그렇죠. 코가 그쵸. 크면 이제 네, 네,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 그렇죠. 그렇죠. 이제 립만 하고 끝낼게요. 평소에 촉촉한 립 좋아하세요? 좀 어두운 립 좋아하세요? 피부톤이 어두운 게잘 받는 거 같더라고요. 약간 똥색 이런 거. 맞지만 오늘 좀 생기를 넣어 드릴게요. 그럼 왜 물어본 거야? 음. 어, 지금 약간 좀 약간 이동욱이 늙는다는 이란 느낌. 이동욱 님다 나이가 젊으시지 않나요? <웃음> 이런 거. 립을 근데 새로 얘는색아 음, 네. 그럴까요? 네. 왜 휘둘리세요? 저는 의견을 다양하게 <웃음> 수용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베이커. 저, 머리 해 볼게요. 얘는 헤어 스프레이 픽스 볼륨. 아. 좀 볼륨 살려주고 고정시켜 주는 어, 근데 오늘 약간 거기 담배 한대보고 사진 찍으면 진짜. 와 섹시하지. 네 됐고요. <웃음>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봤는데 의상이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의상이 소중미어 있군요. 네한번 일단 의상을 갈아입고 나서 아예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연 마초 같은 유준호 씨가 나타나지 않았나 정말 궁금하거든요. <웃음> <굉장히 궁금합니다. 웃음> 좋아요. 저희도 아직 의상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음 맞아요. 그러면 유준호님 입장해 주세요. <웃음> 오! 오! <웃음> 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굉장히 맞춰봤는데요. 어, 잠시. 이거 완전 섹시해. 잠깐 어? 잠깐 이것까지 담배 한 번만 불어주시면 안 돼요. 담배를 불어주시고 카메라 보면서 포장. <목소리도> 진짜 매력적인 거는 실제로 담배 안 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준호 씨 왼쪽을 한번 돌아봐주세요. 하나. 어떻게야 무떻게야 하나, 둘, 셋! 아! <웃음> 지금, 거울을 본인도 처음 봤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웃음> 지금, 본인을 굉장히 신기하고 계신데. 본인 보니 빠졌나요 혹시? 어 어, 제 그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내가 갑자기 다른 사람과 영원히 바뀐다면. 네. 내 모습이 익숙해질 수 있을까? 네. 난 익숙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안 되는데? 내가 락커가 되었다면 이런 기분이었을까? 그럴 수도 있죠. 본인이 지금 락커가 됐다고 생각하고 뭔가 좀 거칠게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어, 아 맞아요. 맞아요. 오늘 그러면 네. 한번 거칠게 해보세요. 설렜어. <웃음> <설렀어. 웃음> 아, 진승이 다가오듯이 보이시네요. 오늘 진승 같은 남자 유준호 님이고요. 1 0 0점만 점에 몇 점일까요? 네. 87점? 우와 혹시 마이너스 13점은 어디지? <웃음> 아 모르겠어요 나의 성격과 다른 것 같아 아 어. 라푸가 되긴 조금 일렀다 어. 음. 그래도 네이버 리뷰 잘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제 네이버 리뷰를 잘 작성해 주셔야 3회차가 또 열릴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 리뷰 이벤트 별 다섯 개 드리면 이제 계란찜 서비스로 갑니다 네. <웃음> 네 저희 이제 2회차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마초같은 남자 유준호 대성공 <웃음>